네, 안녕하십니까. 가트비전의 이상환입니다 그 저희 가트비전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머신비전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메인비즈니스로 비즈, 메인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연계된 업무이다 보니 어드벤텍 제품 및 여러 산업기기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어드벤텍 한국계자 설립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웃음> 이번 서밋 주제 중 인더스트리얼 IoT 트랙에서 공장 자동화 비전 검사 주제로 바트비전은 3D와 모션 제어를 통한 워신비전 통합 솔루션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과 적용 사례들이 추후 진행하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더스트리얼 IoT를 위한 공장 자동화와 품질 관리의 필요성. 두 번째,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요소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솔루션의 적용 사례 발표를 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각섹션별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기본적인 솔루션의 구성품과 예시들이고 저희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이에 따라 우리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발전적이고 융합적인 솔루션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많은 부품과 제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 쿠팡 등 물류 분야에서도 자동화가 도입되어 로켓 배송, 프레시 배송 등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판매와 함께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진행되어온 일이긴 합니다. 동일품종의 대량 생산에서 소량 중문자 생산 방식 등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지고 공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은 고객에게 균일한 품질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 금일 치대와 관련된 생산 자동화와 품질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자동화 자동화 품질 관리를 위해 어떤 솔루션과 제품이 있는지 주요 구성품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계시거나 연계된 업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해요. 품목별로 사진과 함께 간단한 특징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메인 제어 기기가 필요하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검사를 위한 머신비전 시스템과 제품 이송을 위한 모션 제어기 솔루션 구성이라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산업용 제어기를 구성하는 어드밴테의 PC 및 모션 기기와 이출력 제어 기기, 연산 처리를 위한 고성능 프로세서, OS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적용을 위해 여러 형태의 학습 알고리즘 연산이 필요한 경우 보시는 것처럼 GPU도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준비되면 매인 메인 제어기기와 CPU, GPU, OSD이 준비되면 목적에 맞는 솔루션을 탑재한 시스템을 제작, 개발하게 됩니다. 솔루션 적용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능, 비용, 고객의 니즈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패드웨어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파트를 보면 공장 자동화와 워신비전은 산업현장에 국한된 분야이긴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 택배 서비스, 무인상점 바이오, 인공지능 등등 다양한 어플케이션 리 분야에 적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는 다루기 쉬워야 하고 직관적이고 표준화가 되어야만 사용자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고 메인터너스 또한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전문적인 분야는 특화된 기술로 그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평균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1번을 보시면 비전잡이라는 통합 이미징 프로세싱 검사추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검사 어플리케이션을 몇 번의 마우스 플립으로 제작하여 제조와 검사 운영에 머신비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그림 2는 블록리라는 구글의 스크립트 방식의 맥키지를 사용하여 비전카메라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예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몇 줄의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카메라 영상을 촬영하고 프로그램 주요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림상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ML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학습하고 판별 결과를 만들어내는 머신러닝 단계 중 일부의 사진을 캡처하였습니다. 머신러닝, 김러닝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로컬 학습 서버를 구축하고 별도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대신 지금 보신 것처럼 ML 연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십니다. 이와 같이 개발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개발을 용이하게 하면서 제조 현장에 자동화 도입을 가능케 하는 솔루션이 지금 예시의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개발자는 이러한 표준화되고 안정적인 프레임과 함께 좀더 추가되는 심도 있는 알고리즘 등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실제 프로젝트의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5시장전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 입력 장치입니다 기본적인 평면 2D 영상부터 최근 다양한 3D 영상 촬영 제품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의료 분야 등에서 SW, IR, X-ray 등 여기 보신 것이 외에 다양한 입력 장치를 통해서 볼 수만 있는 이미지를 추측해서 최근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한 AI 전용 카메라 같은 경우 카메라 안에 프로세스가 내전되어 외부 제어 기기 없이 단독으로 검사 기능과 인공지능 판별이 가능한 제품도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어떤 클래스피케이션 있는 PC도 없이 카메라만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D 영상 입력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과 유사하게 두개 이상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영상 촬영과 레이저 프로젝터 등의 광원체로 구성하여 화면처럼 평면데이터와 지축의 기이 데이터를 입력받을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체의 사이즈, 반사도및 검사, 고객의 검사 중밀도 등에 따라서 제품 사용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시 추가적인 항목의 확인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3D 솔루션은 물류와 제조 공정에서 AMR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 자동 물류 시스템을 구현하고 의료 장비 분야에서는 기존의 평면적인 엑스레이 영상과 앞에 보신 3D 어떤 인명체를 사용해서 3D 영상의 워징을 활용하여 좀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3D 카메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면 기준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X, y 평면 데이터와 영상의 데이터였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3D 카메라는 실제 GP 데이터를 포함해서 대상체의 높이와 가로세로 같은 것들을 모두 보아야 하고 이때그 지출에 대한 어떤 다른 항목이 생기게 되며 이것의 액결시 얼마인지, 얼마 정도를 요구하냐에 따라서 이해 보시면 여러 가지, 네 가지 이상의 모델들을 선택하고 선정하고 관련된 것들을 다시 검토하시면 될수 있습니다. 조명 컨트롤러 부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적화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해당 제품이 필요하며 필요하게 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명 컨트롤러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오너 동작을 하는 기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기처럼 정의한 내용은 이러한 조절하고 오너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조명 컨트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웃음> 제가 공식을 따라서 처음 보신 것처럼 pwm 플러스 제어 리니어 전류 전압 제어, 스트로브 제어 방식으로 구분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게 되십니다. 한 제어 방식 다 설명을 간략히 다시 드리면, PWM 방식은 그림과 같이 온 오프 주기를 시간에 비례하여 동작 하도로 구현한 제어 방식입니다. 지금 지금 보시 것처럼 시간 타임으로 온 오프의 요을 조절해서 실제 밝기가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니어 정절류 방식은 LED 소자의 균일한 밝기 제어를 위한 방식입니다. 그 옆에 스트로브 방식은 고속 이동체 또는 채터링 없는 이미지 촬영을 위한 제어 방식입니다. 이렇듯 어플리케이션이 섬세하고 특화될수록 제어 방식과 제품의 선정에 따라 실제 이미지 출력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희 컨트롤러는 비전 검사에 최적화된 기능을 탑재하여 허브 어의회러가 설계되고 제작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명드리면 안정적인 방원을 필요로 하는 디스플레이 증착장비의 경우는 리니어 타입의 정전류 제어기를 도입을 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등 고속검사 시스템은 스트로브 타입의 제어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장 부스에 좀전 설명드린 카메라와 조명 컨트롤러는 전시와 절차 더불어 동작 시연을 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대해서 동작 상황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부스에서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조명 컨트롤러와 함께 사용되는 조명입니다. 대상체에 따라 여러 형태와 다양한 발광체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 파장대 구성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검사 대상체에 따라 지금 보신 이런 단순한 구조의 방식이 아닌 표준의 방식이 아닌 복합 모드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고 실제 어플리케이션 제을해서좀더 좋은 이미지와 검사 정밀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진은, 음,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이미지 형태와 기구 형태를 설명을 드려서 나열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드린 몇 가지 솔루션을 이용한 시스템 적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약드리면, 방금 다 설명드린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최소화된 솔루션을 부채기한다는 내용을 어, 요점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오늘 보여드리면 좋은데 현재 고객사와 업무협약 관계로 현장 납품된 시스템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현 예시하고 전시의 출품 시스템의 동영상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실 동영상은. 3 d 와 3D 이미지를 활용한 패턴 매칭 솔루션입니다. 동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품의 3D 정보를 트레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2D 이미지가 아닌 3D 이미지를 트레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인된 이미지를 실제 F of 영역 안에서 3D 제품을 어떻게 매칭해서 그 데이터를 리턴하는지, 구게 되실 겁니다. 플레이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3D 데이터 품질과 매칭이 어떻게 되고, 보여지는가를 보시고, 어떤 형태을3 d 가 아닌 3D 시스템으로 적용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레이 하는 화면입니다. 실제 3D 데이터를 패턴 등록을 하고, 나와 하면 실제 데이터는 이런 형상으로 등록이 되고, 실제 화면에 여러 가지 제품이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등록된 제품과 비교하여 다 서치하게 됩니다. 매칭하게 됩니다. 추가로 머신 러닝을 이용한 박스 피킹 솔루션을 보여드릴 것인데 딥러닝 데이터를 활용하여 타겟의 인식 오차를 최소화하고 정밀한 피킹이 구현되는 매제입니다. 초기 평면에서의 인식은 박스에 달라진 형태, 색상 테이핑으로 인한 우인식 등으로 인해서 인식 오류가 높았습니다. 그와 처음 높았으나 딥러닝을 적용하고 위에 보시는 이런 3D 텐들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보시면 동영상과 같이 좀더 정밀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3D 데이터가 로봇과 연동해서 그 3D의 데이터 리턴된 3D 좌표를 기준으로 소형 제품을 피킹하는 소루산의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유사하게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잡기 쉬운 제품부터 피킹하여 원하는 박스에 올려놓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은 사람이 임의로 일정 FOB 영역의 제품을 쏟아붓는 상태에서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동작하여 적재된 다른 제품에 영향이 없도록 가장 위에서부터 피킹해서 적기적 위치로 옮긴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피킹 툴이 흙짝방식이 아닌 집게 형태로 구성되어서 정밀한 위치 제어를 표현하도록 꾸민 대모 장비입니다. 추가적인 적용차를 동영상도 구스에 플레이,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동영상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스에 동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고 오늘 발표자료가 기본적이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발표 내용과 구스 전시 제품을 기억해 주셔서 추후 업무에 도움이나 도움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어드밴트 설립 25세를 축하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